안녕하세요 가시오이 피클입니다 명상도 지역의 호텔에서도 먹는 가시오이 피클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고 또 많이 먹는 오이는 주로 바닥이오이이요한 종류인 가시오이는 표면에 가시가 많고 주름이 많이 잡혀있으며 아주 푸릅니다. 길이도 보통 오이보다 크고 길쭉합니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껍질이 얇은 편이고, 깊이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양맛이 있어 무침이나 야채 샐러드 등으로 먹습니다.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한여름에 재배되므로 어, 남부 지역에서 많이 먹었으나. 지금은 쉽게 과실수 있습니다. 가시온이 예뻤 때한 1.8kg 정도 됐습니다. 굵은 소금, 미리메컵으로 온유의 금멸에 붙여 손으로 옮겨줍니다. 흐르는 물에 다시 깨끗이 씻었습니다. 쓴맛도 없애주고 주름 사이도 깨끗이 됩니다. 오이의 도들도돌한 부분은 작은 칼로 살짝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잘 문질러 주셨다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은 쓴맛이 날 수도 있고 또 용란이 아래 부분에 리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거해 줍니다. 오이에 씨가 있으므로 오이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작은 스푼, 티스푼으로 씨를 훑어가며 제거합니다. 5cm로 잘라주고. 1등분 부분은 한 3등분, 간등분은 2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청양고추가 있으시면 다스키지에 스페시서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2등분합니다. 씨가 있으면 지저분함으로 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가 담긴 용기에 넣어주세요. 오이가 잠겨야 하므로 깊클 물을 만들려면 3컵, 3입니다 소주 1컵, 식초 1.5컵, 설탕 1.5컵, 천미념 2큰술다시마한쪽을 준비합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은 소금 양이 적어도 충분히 맛이 나므로 소금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짜게 하시지 말고 어, 나중에 간을 맞추시되니까 처음에 순순하게 해주세요 냄비에 물, 소주, 식초 설탕, 청량염 다시 마를 모두 넣고 서서히 끓여서 끓으면 한 3분 정도 더끓여준뒤한기만 이렇게 살짝 식기세요. 오이와 고추가 들어간 용기에 물을 붓에 뜨거운 물입니다. 잘 지어서 온도가 조금 석히도록한후에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다음날 채에 오이가 절인 물만 이렇게 잘 부으세요. 그래서 냉기에 부어줍니다. 이때 다시마는 건져냅니다 물을 살짝 끓여줍니다. 피컬 물을 양념에 의해서 오이에서 물이 나오면 한번 끓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피컬 물을 식혀서 오이에 부어줍니다. 한 2, 3회 정도 더 해주시면 맛도 배어들고 두고 드시기에 또 안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시오일 피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게 되십시오.